네, 저는 지금 나주 배 원예농기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5월 재배기술 안내문. 자, 5월 달에는 이배 어떻게 약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어, 2월 달부터 지금 밀년 넘게 집책을 못하기 때문에, 어, 우리 과수농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평소에 교육했던 그대로, 어,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이 달에는 병초의 방제, 예, 병초의 방제하고 제일 중요한 게그 적과자국이기 그 때문에 두 가지 걸로 해가지고, 어,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중에서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흑성병입니다. 근데 흑성병인데 최근에는 흑성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과피 얼룩반전병입니다. 그래서 어그 어, 3월 달 말인가 클라우스이 제 과피 얼룩반전병이 등록이 됐는데 다른 약제들도 아마 아, 이게 등록을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 중에서는 옛날에는 깍지벌레 뭐 응애 나방 그그뭐이 그 이, 종류 였는데 최근에는 나방이 가장 심각한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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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인 농가들이 배 수확을 했을 때흑성 있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깨끗하다가 봉지 씌우기 직전에, 아이거뭐 보니까, 아 금년들은 흑성도 방제잘 됐고 해가지고 좀 방심하고 봉지를 씌웠을 경우, 그때는 5월 중순 넘어가지고 흑성이 감염되면은 눈에 안 보여요. 잠복기간이 40이장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겠지 하고 이제 배가 얼마나 컸나 하고 7월 하순 정도 해가고 배를 만져보면 우들투들하니 이렇게, 그, 증상이 납니다. 그래서 피해가 훨씬 심한 것이 5월 감염된 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수확해놓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감염이 되면 배가 꼽히고 한달 동안은 세포 분열하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 부분도 같이 커요. 그러니까 딱그레이제 이렇게 수확할 때 보면 과연 올바른데 이렇게 문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약을 좀 잘못했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있어요. 웅푹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적성병이다 노린지라 그러는데 전부 다 학성병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증상이 있고 이게 이제 뭐 와가지고 좀 치료가 되고 과형은 이건 4월에 감염된 거이고 이렇게 푹푹 들어간 거 이것은 전부 다 5월 중순이 미세포분이 끝나고 세포분이 끝났기 때문에 병이 걸린 부분은 못 크고 나머지 부분만 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을 보고 아 이것은 내가 5월 달에 동시기 직전에 약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게 과피 얼룩 반점병인데 초항뼈나 그 그런 그 데서 나오는 이 과피 흑뼈는 좋은 창고에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달 안에 안 나오면 안 나와요 나왔더라도 더 이상 진전이 안돼 근데 이 과피 얼룩 반전 반대입니다 처음에 창고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해요 연말까지도 깨끗해 근데 서 설에 작업을하고 꺼내보면 이게 급속도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상온 저장을 하면 얼룩 반점병이 안 나와요. 근데 저온 창고에 들어가면 습도가 85% 90%가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습도가 높으면 계속 번식하는 것이 이과열로 반점입니다. 이건 닦으면 닦아져요. 근데 닦으면 여러분 그 농가에서는 소드로 많이 닦는데 닦아가지고 문제는 그냥 공판장에내 가지고 바로 소비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대형 물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레트로 받아가지고 또 저장한단 말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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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4번 나오는데, 이게 충중에서 성충으로 월동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꼬마 배나무이도 이렇게, 이게 미처럼 보이죠? 이 성충으로 좁히 틈에서 월동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나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또 성충으로 월동한 것이 전방형위에사과응이는 빨개가지고 알로 월동하는데, 전방형위는 성충으로 월동해요. 월동하는 것이 딱두 가지가 충중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나무이는 2월 말에 나와가지고 3월 초에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을 가지고 바로 그냥 부활하면 좋은데 한달 후에 딱 배꼽 만개기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배꼽 필 때는 살충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방제를짤 때는 꼽히기 전에 베나무 이약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베나무 2약을 두 자리 정도 하고 만개기 때는 살충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농가들이 아이고 3년이나 배가 안 달렸는데 금년도 나는 이가있어 좋으니까 제발 배좀 달렸으면 쓰겠다 하고 살충제를 빼본 농가들 지금 이 때문에 날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무 는 만개기 때 그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발생한 농가들은 한달 후에 또 나와요 지금 거의 또 알을 가지고한 달에 한 번씩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4월 20일 날 내가 이가 있었다면 5월 20일 되면 또 지금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달 후에 봉이할 때쯤 되면 이제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나오는 시기를 봐 가지고 방지를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이파리더 나오기 전에 이 깍지발레는 옛날 깍지발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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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배무 밑에다가 황가루를 노랗게 뿌린 거 봤을 거예요못 올라오게 꽃피면 꽃 꽃핀 냄새막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기 하 전에 황가루를 뿌리고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깍지발을 접피 작업을 깨끗이 하고 예를 들어서 토양살충제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깨끗이 했다 하면 깍지발 약을 팍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과수원이 있고 또 여기 과수원이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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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생관리, 청결하게 관리하면 깍지벌레를 쉽게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다른 거그 깍지벌레라든지 흥이, 그 흑성이라든지 걸리면 그래도 배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나방이 걸리면 몇년 전에 한 농가가 농사를 잘 찌는 분인데 아니, 추석이 돼갖고 배를 따라고 보니까 한 50%가 싹 끓여요. 창피하니까 약국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약을 주, 주시오니까 알타코 알죠. 아타가쫙 뿌리고 아 이제 그걸 다 로타리 채워버렸어요 로타리 치고 이제 추석 후에 이제 제5 0 딸려고 과전에 갔더니 나무의 절반이 싹 떨어졌어요 배를 한 개도 못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순나방 이게 나방이 1년에 4번 5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봉지를 꽉, 꽉 묶은다고 묶어도 인부들이 묶으면 느슨하잖아요 거리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가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에칠린 가스가 나오니까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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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써야 될 나방약이 있는 거고, 후기에 써야 될 약이 있는 거고, 이 알타코아는 초기에 써가지고, 초기에 써가지고 물도를 낮춰야지 수학계 가서 써가고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 나방약 그 재행별로 다 시기가 따로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방은, 어, 그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작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달, 뭐 저희들이 처방제를 짤때그 적기에 넣어요. 그냥 평소에는 이게 4월 말 말일이 되면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말일이 되면 반드시 전문 약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좀 일반적인 나방약을 쓰더라도 그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약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Here we go.